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순천입니다 제가 왜 순천까지 왔냐면 바로 이분들 때문이죠 제가 지금 구경하고 있어 <웃음>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이모 엄마 왔어 댕댕이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닉댕엄마 닉네임은 집마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딩의 이모, 어릴 때, 백일 때부터 업어서 키운 이모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의 울산 큰 애기, 제일 그그 친구의 엄마. 네. 자 여기를 어. 들어가는 순간 어. 엄마랑 이모들은 어. 이제 네. 여고생으로 돌아가는 거야 음 교복 입고? 어 이제 교복을 갈아입으러 가는 겁니다 네. 삼십 몇년 전으로? 삼십 몇년 전이야 벌써? 그렇지 네 나이가 오는데 여기가 이제 뭐 변소, 변소. 이런데가 아 화장실이구나 어, 변소에 났네 우리, 하자, 변소 해놨네. 우리 어. 저 결혼 보고 정랑이라 큰다니까 아, 옛날에 등랑.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앉아갖고 이렇게 정랑이라 어. 네, 그런다 우리 저기 80년도 졸업했어 진짜 음. 우리 저기 가서 교복 빌려 입을 거야 아저 아, 응, 여기 벌써 교복 입은 사람들 많지 음. 궁금한 게 옛날에 이것도 있고 옛날에 하복이 아, 어, 어, 어, 어. 아 원래 하복이 저런 어, 어, 어. 스타일이었구나 옛날 교복도 진짜 예쁘다 나 우리 어, 어. 학교 다닐 때 교복보다 훨씬 예쁜데요? 야, 누구 거보다 우리 옛날에 옛날, 옛날이 훨씬 예뻤네 교복을 38년? 4 0년 됐네. 4 0자 이제 나와 볼까요? 미팅할래? 아니, 곧, 아, <웃음> 미팅 할래? 저 보스마들. 나해야 돼. 아, 미팅 하자. 미팅. 그 보스마 <웃음> 저쪽에 학생 고등학교 보스마들 좀 이따 가던데. 아이가, 아이가. 어. 그니까그뭐 어, 심하더라고 너. 이거 사상이나는나 심하더라고. <웃음> 미팅 하는 게더 좋은. <웃음> 아, 그렇지 말고. 아. 그러나 카메라 아, 그럴 그래, 그래. 알았다내그마한테 일러줄본데 그래. 맨날 미팅해서 한다고. <웃음> 어. <웃음> 나는 뭐내 뭐, 앞에 있는 거는 뭐 그, 이런 것밖에 없으 계속,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셔서 정도는 정도는 계속 하실 것, 것, 것, 것 같아요. 아마나좀더겁쟁이잖 <웃음> 갈까? 갈까? 좋아요. 그럼 잡힌 좋아요. 그럼 잡힌다. 자 가야지. 하자. 다 그때는 맞췄어요? 그지 거의 그 기생복이 많이 없었으니까. 음. 기생복이 유행이 덜할 때니까. 특히 진여사님들은 너무 잘살아고 우리는 보리쌀 밖에 안 먹었는데. 보리쌀? <웃음> <웃음> 너 진여사님은 어, 부잣집 딸내미 아이가? 엄마는 못 먹었는데. 나는 살밥 먹었어. 쌀안돼 쌀. 쌀. <웃음> 살봐 <살바> 먹었어. 은행까지 <웃음> 택시 타고 다녔단다. 아 여기. 아 추하게 형님. 추하게 추하게 예예예 들어가 보자. 예 이래 갖고. 야 우후 쳇자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지루막 트위스트, 트위스트. 이거 이거 이거. 너가 모르겠나? 옛날에 했잖아. 사... Sometimes... 개... 어... 몇살때나 첫사랑 몇살때 첫사랑이냐 살. 저말해나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철은 첫사랑 아니야? <웃음> 나는 <나도 강력하게>. 첫사랑이 <웃음> 아니야 미술거리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어, 그림 그는 사람이셨어요? 어, 걔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진짜 과학하는 헤어졌는데 지금도 보고 싶어 솔직히 어, 말해 어, 어, 그 전파사 했거든 걔가 지구 전파사라고 우리 약간 전파? 그래 그럼 어. 어. 우리 이쪽으로 어. 가볼까요? 어. 장 집에서 소개팅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어. 그 어떻게 짝을 어떻게 정해요? 뭐 그럼 버키, 손수건 버키. 뭐 선수건 같은 뭐 뽑기 뭐 이런 거지예요. <웃음> 아, 아, 그 랜덤. 그럼 랜덤이네 랜덤. 어, 어. 아, 안 그러면 쪽지 있잖아. 쪽지에 쓰가 이런 같은 거딱 써갖고 이제 뭐. 가보 뭐. 그거 안에그러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어. 이제 만약에 커플이 됐어. 어. 커플 정해졌어요. 어. 그러면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각자 공원으로 오도록 이제. 어. 우리 살살 다니지. 그래, 이야기하고. 살살 그러다가 앞으로 뭐 저끼리 잘 사귀는 아들도 있고. 뭐. 그래. 첫사랑에 뭐 응. 꼬링하는 사람들도 응. 있고 그렇지. 오 이런 데 이제 우리는 아, 도로 중요하다. 바깥에 이래 있으면 저 안에 사람이 있잖아. 응. 그러면 막 두드리고 뻐꾹, 뻐꾹 그러면 저, 저 안에서. 아, 아버지들이 놀러 못 가라 한다 이거 밤 되면 은 어. 그러면 신마들이 뭐 신호를 보낸다니까 야, 뻐꾹이 하면 빨리 나오느라 이러면서 <웃음> 푹 뻗고 이러면 빨리 가야 되는데 여름에는 <웃음> <웃음> 더군다나 그 마당에 밥을 먹고 계시니까 못가잖아 마당에 이렇게 어, 그 그거에 화장 가는 척 하고 시실 가다가 여다 가다가 티도망가다또놀 그래. 데가 별로 없잖아 응. 손에 산소가 어. 이렇게 그 넓어 아예가 어, 어, 어. 거기 가가시고 전축 한개 들고 와가지고 아까 메추이 팔자축 탈 이거 춤추고 그래. 신나게 음. 놀고 그거 전축 하나 들고 그래. 가고막놀아 그래. 그래. 아까, 근데 아까 춤 솜씨가 역시 신상치 않더라고요 그래. 근데 옛날이 되게 뭔가 재밌었지. 좀 재미, 재밌게 많이 놓을 게 많았네. 그래.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때가 추억이고 좋은 거였지. 그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야, 저 위에는 저, 저거 집인갑다. 애는 뭐라 그래. 40년 만에 교복을 입으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교복 입고 교장에 들어서고막 놀던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지금은. 딸내미, 윤땡님, 그 엄마. 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도 있었고 우리 이 친구도 있고. 또 우리 인생살이 이야기 하는 것도 오늘 마음에, 이제 각자 마음의 이야기도 다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마카 사랑해요 네사랑 마카 마카 사랑해요 갑자기 우리, 우리 이모가 바뀌었어요 마카 사랑해요 네 마카 사랑합니 <웃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 갑자기 추운이 <웃음> 아버뉴스지 <바람이 웃음> 오늘 한단 했다. 우리 엄마랑 이모들은 연기 천재였다. 어, 어. 연기 아. 천재, 연기 오늘, 천재. 오늘 내가 보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한단 했다. 어, 맨날 기분 나쁜, 맨날 한 단하면서. 너것도이렇게 살아봐라 이게 <웃음> 세월이. 어, 이것도 <웃음> 나중에 이 어? 아버지 여기 갈 거다 생각 난다 이렇게.